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다운스윙 템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자 우리가 이제 뭐 공이 잘 맞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공이 잘안 맞을 때 우리 템포가 좀 빠르거나 느리거나 급하거나 혹은 여유있거나 하나의 템포를 가지고 스윙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자 다만 이게 공이 잘 맞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공이 안 맞을 때그 나만이 가지고 있는 템포가 무너지기는 하는데 그게 무너질 때 주로 어떻게 무너지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 자, 다운스윙 같은 경우는 가속이 굉장히 중요하죠. 자, 백스윙 탑에서 클럽이 내려오면서 가속을 받고 이 가속이 임팩트, 팔로스루까지 이어져서 백스윙 탑에서 피니쉬까지 하나의 템포로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스윙이 나와줘야 되는데 많이들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자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허리 부분까지는 천천히 들어오고 여기서부터 가속을 시작하면서 임팩트를 들어간다고 라 생각을 하시고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? 스윙의 템포가 두 개로 변해요.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느린 템포, 가속을 받지 않는 템포 그리고 여기서부터 허리턴에 의해서 가속을 받는 템포 네 이렇게 스윙의 템포가 두 개로 바뀌기 때문에 이 스윙의 템포가 바뀌는 부분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내가 공이 잘 맞고 안 맞고가 결정이 날수 있어요. 자 어떤 날은 내가 템포가 조금 급해지면서 여기까지 천천히 오다가 여기서부터 다운스윙이 시작이 돼요. 혹은 어떤 날은 내가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다운스윙이 시작돼요. 또 어떤 날은 다운스윙을 시작을 하지 못하고 다운스윙 템포가 빨라지는 부분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다운스윙이 빠르게 진행되는 게 시작이 돼요. 자 일단 컨디션이 좋은 날 적당하게 잘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속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공까지 이 정도 구간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템포가 두 개고 공에 도움을 주지 않는 템포와 공에 도움을 주지 않는 구간과 공에 도움을 주지 않는 스피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지고 공에 도움을 주면서 치고 나간다 네, 그거는 내 거리를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템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스윙 스피드가 가장 빨라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. 임팩트 이후 부분이 빨라져요. 공을 맞고 난 이후가 빨라지는 것도 좋은데 공을 맞기 전부터 공을 맞은 후까지 임팩트가 여기 이 공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은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가 빨라야지 그 스피드가 실질적으로 공에 도움을 주는 스피드지. 여기까지 지나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라진다.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라진다. 이렇게 하면 은그 스피드는 실질적으로 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스피드예요. 백스윙 탑에서부터 내가 가속이 이렇게 바로 시작이 돼야지 허리턴과 클럽 던져주는 게 같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가속이 진행이 돼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천천히 들어오다가 허리에 힘만 가지고 천천히 들어오다가 여기서 뿌려주는 동작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은 실질적으로 공에 도움을 주는 구간이 이만큼의 구간에서 이만큼의 구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의 템포가 아닌 느린 구간과 빠른 구간 두 개의 템포로 공을 치기 때문에 미스샷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 템포의 구간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날그날 샷이 변경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더먼 거리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은 천천히 내려와서 때리는 게 아니라 탑에서 공쪽으로 한 번에 바로 던져주는 동작이 조금 더 일정한 템포로 탑에서부터 끊어지는 거 없이 공쪽으로 공 이후에 팔로스루 그리고 피니시까지 하나의 템포로 쭉 연결이 되면서 진행이 돼야지 조금 더 일정하고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안정되게 공을 칠수 있지 여기서 이거를 나눠서 여기까지 떨어뜨려 준 후에 이렇게 두 개의 템포로 공을 치는 것보다는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 팔로 스루 피니쉬까지 하나의 동작이라고 연결을 하고 생각하시고 하나의 동작으로 연결해서 넘어가 주셔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강하고 빠르고 안정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내실 수 있으신 거예요. 스윙은 최대한 동작이 적어야 좋아요. 동작이 많은 거는 연습장에서 혹은 내가 연습을 할때빈 스윙을 할 때는 충분히 다 나올 수가 있어요. 다만 필드에 나간다고 라 하면은 그 동작이 100% 다 나온다는 그런 어떠한 확신과 확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동작이 적으면 적을수록 조금 더 연습장에서 스윙이 필드에서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. 템포도 마찬가지예요. 내 템포가 조금이라도 더 빠르거나 느린 게 아니라 하나의 템포로 스윙이 백스윙 탑에서 잡아놓고 다운스윙 임팩트 피니쉬까지 한 번에 넘어가주는 템포가 조금 더 내가 가져가기 편하고 조금 더 필드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템포지 백스윙 올라가서 자 천천히 다운스윙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가속도를 시작을 해주게 된다면 은그 템포의 타이밍의 시작 그, 템포가 바뀌는 시작점 그리고 그 템포가 가져다주는 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한 손해가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나오는 타이밍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정하게 공을 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테크니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템포,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, 팔로스루 피니쉬까지 하나의 동작으로 연결돼서 바로 지나갈 수 있게 쭉 던져주는 하나의 템포로 스윙을 좀더 해주셔야지 템포를 잘게 나누거나 동작을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조금 더 필드에서는 내가 연습장에서 하는 스윙이 나오기 힘들어지는 거를 본인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그리고 필드에서 치실 때 최대한 적은 동작으로 그리고 최대한 하나의 템포로 공을 칠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주신다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